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분은 양압기를 한 1년을 썼어요 음. 이분도 보면 얼굴이 작아요 남, 남자분인데 한170 후반대 베게 맞춘다고 누웠는데 음. 이 침대가 모자라더라고요 <웃음> 침대가 180개 베게를 그러니까 놓으니까 음. 좀 그렇죠 음. 발이 살짝 나올 정도로. 그렇죠. 180에 가까운, 권장한 체격인데, 아, 중풍이에요. 몸무게는 70대 초반이니까. 음. 체격 자체가 크신 분이네요. 아니, 키만 커요. 음. 얼굴이 작아. 아. 아이고.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죠. 눈, 코지, 얼굴, 작지. 사람들이 되게 잘생겼다고 아. 좋아하는 음. 얼굴이잖아요. 아. 그런데 숨을 잘 보시는 거지, 잘했, 잘 때는. 그러니까 그 아이돌들이 네. 다 키가 크고, 네. 얼굴이 작고, 네. 턱이 짧고 네. 네. 네. 거의 코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돌에게 한마디 하세요. 아, 코골이 아, 하는 아이돌들. 느끼 전에 냐라잠못자면 본인의 손해잖아요. 됩니까? 음, 맨날 그 스케줄을 쪼개요. 짧은 시간 토막잠 잡아야 되는데 수면의 질을 최대한 높여줘야 되는데 그 높이는 최대한의 방법은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기만 하면 뇌는 알아서 굉장히 숙면부도 들어가고 산소가 부족하면 숙면부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질 높은 잠을 잘려면 충분한 산소가 내 몸에 들어갈 수 있게끔 기도를 열어줘라. 아니, 반대로 생각해봐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를 부족하게 해봐야 잠을 잘 수가 있겠는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자가, 자가 밀폐. <웃음> 어, 자학행위를 하고. 그래서 저는 잠이, 잠이 독이 되는 잠, 약이 되는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음.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는 음. 어, 그 선택은 본인이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누가 해주는 게아니고 음. 그래서 당신, 그래서 잠이 보약입니다. 당신은 음. 잠이 독약입니다. 음. 이렇게 숨을 제대로 못친 사람들은. 음. 어쨌든 이 어, 사람은 야학기를 1년 정도 쓰면서 응. 적응하느라고 무진내를 썼죠. 뭐한 달이면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계속 는데 적응하기 위해서. 어, 제일 그거는 출장이 잦은 분인데. 하... 이 출장 가방 싸고 양의가 박싸하고 하... 그리고 출장 가면 다른 사람이랑 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 말을 해야 된다. <웃음> 저잘 때는 중환자예요. <웃음>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좀 보기 좀 그래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어, 그 얘기하기까지 얼마나 갈등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원래 뭐 자주 다니는 사람이야 뭐 그런 를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별로 아 친한 사람이라 그럴 경우에는 되게 그렇대. 그리고 또 주말 부분까지 해요. 그래서 주말마다 짐을 짜는데 항상 그냥 챙겨 보면. 와이프는 이제 조용히 자다가 음. 옆에서 그것도 참 그리고 남편은 죽었는데쫙 에이디언 어. 조 종사가 옆에 자고 있어 <웃음> 아, 진짜 그것이 당연히 1년 동안 되게 힘들었대 그러셨겠어 너무 내 몸이 힘들고 뭐이 머리 아프고 음.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고쳐야지 고쳐야 되는데 아,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고 양악기 밖에 이 선택의 폭을 안 준다는 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수술은 자기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이 그렇게 바쁜데 내가 몇주 동안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음. 게다가 이 인터넷을 다 수술 얘기 들어보니까 음, 음. 다 개고생하고 효과는 없고 막 이런 소리만 들었으니 수술은 일단 일단 보류. 음. 그래서 양하기를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성실. 금면, 금면 잘모리고 되게 성실한 사람이요 성실하신 분이 금면 하시죠 그래서 이게 하란가로 또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도 열심히 그냥 멜로차고 어. 열심히 쓰셨겠네 근데 1년 되는 날 도저히 다못더가다 그래도 1년 만에 포기하시고 더 노력 안 하시고 신 거지. 오신 거군요 방법이 없었으면 음. 안 했겠죠 음. 그냥 어쩌게 두고나서 하나 했겠죠 음. 어, 예저 며칠 전에 오신 그 부산 아침에 넣고 음, 음. 7년을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했는데 왜 이렇게 오는 계기니까 음. 자기가 아는 분이 이걸 쓰고 너무 좋다고 아. 소개를 받아서 알지? 아이고. 그 말을 못 들었으면 자기는 지금도 양학기 쓰고 있을 거요 그렇지. 그것지에 음. 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쨌 그분도 유튜브를 우연히 보다가 음. 헐! 청풍 소상이 뭐야 이거 음. 찾다가 보니 이게 음. 우리를 알게 돼서 과감하게 그러니까. 음. 이제 양학기는 일단 후수진로 밀린 거죠. 음. 이거 해서 괜찮으면 나는 그렇죠,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 상담을 했는데 음.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이제 양압기를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처방을 하고 쉽게 사용을 이제 하게 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음. 거기에 적응하면 음. 뭐 좋으니까 음. 호흡이 들숨, 날숨 아주 자연스럽게 흐르고 들고 나고 해야 내 몸이 이완이 되면서 충분하게 어, 회복로 음, 들어가는데 계속- 음, 음. 어, 그러면 들어올 때는 막 에이. 들어와 나실 때는 들어오는 동 밀고 나가야 돼양키그칠년지신 분이 가슴이 항상 아고 목, 어깨가 항상 뭉쳐있고 아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겠네 물론 다른 원인이 있어도 또 하겠지만 밤마다 이걸 밀어내느라고 몸이 긴장하고 계속 운동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는 아, 거네요. 근데 그게 더 이제 근육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혈 순환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가 순환을 전신 순환하고 또 나갔다가 또 교환이 되고 하는 게 결국 호흡하고 음. 기는 호흡과 밀접하고 혈은 혈액 순환이니까 음. 이런 기 순환이 음. 자꾸 충돌이 나요 여기서 그렇죠. 들, 들숨 날숨이 여기서 막 엉켜버리니까. 이기열 순환이 기순환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자연스러운 기 순환이 이렇게 응. 돼야 되는데 인공적인 기가 계속 가서 펌프질을 해 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의 충돌, 기의 충돌 그걸로 인해서 이 여기가 다 굳어버리게. 이가 여기형 바로 연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호 코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전신을 돌고 다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놈들어오는놈여기서빡 전쟁이 나버리니까 어, 어쨌든 그런 어, 양압기의 문제들이 있어서 적응을 잘하면 좋지만 힘든데 억지로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 그런 어, 생각이 아니고 이거 해보면 좋고 어,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수술하면 양압기니까 난 수술을 니까 죽어도 양압기다 라고 아니고 양압기 못지않은 정말 자연스러운 보이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시라 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 어, 이분은 아주 만족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